내 기억에 아마 거의 코숨못 쉬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비염이 있었는데 크게 불편함을 모르고 살아왔던 거죠 근데 지금만 그때 내가 뚫어줬을때 되게 편하지 않으셨어요? 공기가 그렇게 많이 들어온 적이 없었어요 음. 진짜 확 느껴지는 게 있어가지고 본인은 아, 나는 코로 숨을 잘 쉬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이제 아내를 다 이제 내시경을 촬영을 해서 보게 되면 이염을 다 갖고 계신데, 적응해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용코 성형을 하게 되면 결국은 코가 좀 갸름해지고, 또 콧볼도 되게 축소시키는 분들이 있죠. 이 앞쪽에 이렇게 코를 갖다 좀더 오똑하고 높게 올리게 되는데, 이게 기존의 비중격 연골 양옆으로 두 개로 축대를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비중격, 앞쪽에 이 비중격 부분의 두께는 더 두꺼워지게 되고요. 그만큼 이 비강의 넓이는 더 좁아지게 됩니다. 비강내가 전체 좁아지니까 이렇게 비별부 협착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 비염이 더 심해지는 꼴이 되는 거죠. 코 성형 수술만 했는데 뭐 수술이 잘못됐는지 이 코가 답답하다. 이제 그런 분들은 기존에 비염이 있는데 적응돼 살다가 조금 더 좁아지니까는 이제 불편해서 이게뭐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